히 여기 맞죠? 네 처음에 아닌 줄알어아 아, 좋아 좋아 뭘까? 후드숙도 거리는데? 아그고 고기지 아 좋아 좋아 광어가 이런다고? 설마 장범인 콜펄 바꾸고 있는데 <웃음> 아, 이 드래그를 너무 풀었나? 아이씨 후두둑거려 딱서 계시네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선장호 또 타러 왔는데 왕선장호가 새단장을 했습니다 완전히 신조선으로 다시 뽑으셨네요 선장님도 그대로고 전국항 터도 그대로인데 배가 <웃음> 배가 새 거라 이거 좀금선 써네 선장님 아, 예. 좋으시겠어요 <웃음> 자대공호 시즌이 왔으니까 당연히 대검어 치로 왔습니다. 저는 거의 한달 전에 전화드려가지고 예약을 잡았는데, 어제까지 비가 왔고, 바람이 터졌고, 지금은 산들바람 정도 봅니다. 5월 20일 수요일, 3월입니다. 간조가 9시 34분. 뭐지? 그러면 지금이 만족은요? 지금 시간이 3시 56분, 아직 4시가 채안 됐어요. 해 뜨고, 날물에 피딩 잠깐 보신다고 조금 욕심을 부리셨는데, 피곤해 죽겠어 한 시간밖에 못 잤는 것 같아 요두 대를 편성을 할 겁니다 로드는 아낙스 아데스 라이트지깅 또한 대는 레전드 라이트지깅 릴은 작년에 국내 최저가 그거 구매한 거 3만 원짜리 아데스 라이트지깅에 결속을 하고 어 원줄은 막합 0.85 비교해 보니까 한 1.55 정도 되더라고요 마캅 사다 보니까 3만 원짜리 리리긴 한데 드래금 그 튜닝을 했죠 용수 커버리지 그 사장한테 그래서 3만원짜리인데 드랙음이 있습니다. 아, 오늘 드랙 조절 잘해야 될 텐데. 광달를한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올해 이제 3년째인데, 작년에 72cm짜리 이걸로 잡았어요. 그리고 채비는, 어, 밸런스 시클 훅. 지난번에 영웅도에서 썼었죠. 근데 이거는 기성품인데, 묶어서 판매하시더라고요. 안차 끝에 부분 지난번에 그냥 있는 거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핀도리를 달아주겠습니다. 인터핀도를 10호. 보통 한 30-40cm 하시는데 아침에 너무 낮게 하면 좀 그러니까 한 40cm? 대략 40cm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장님! 추워 왜 떴어? 40% 40%? 네. 한대는 핑크로 시작하고 낚시점 가니까 그 낚시점 사장님께서 버클리 웜 약간 커팅된게 있습니다 물속에서 자연스러운 액션 나오는데 그거 구매라고 하 하셔가지고 그냥 구매를 당했어요 그거 하나 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레전드 라이트지이 스파이럴로 되어있습니다 가이드가 근데 스파이럴이 어, 밑으로 내릴때 내릴때는 조금 덜내려가는것 같아요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스파이럴이 저는 뭐 막손이니까 그냥 쓰는거죠 여튼 구매를 했으니까 이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와 엄청 춥네 자첫 포인트 다 왔습니다 어우 그런데도 배가 다섯대나 있어 무조건 저희가 처음인 줄 알았더니, 다섯 대나 있습니다. 이야, 선장님이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나오시라고. 4시 반인데, 저희 뒤따라오는 배까지 여섯 대입니다. 다섯 대나 있고, 일곱 대구나? 총. 와, 무섭다. <웃음> 저, 서자마자. 자채비는 단차 40, 45뭐 그정도 했고 싱커는 40호입니다 그리고 핑크 어? 수심 얼마 안깊네요 싱커 40호 한 마리 걸면 보통 6자, 7자 이상 되니까 덩치들이 크니까 쭉 풀고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 조금 잠겨있으면 탁 터진다고 하시니까 좀 넉넉하게 그론 오셔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4시 10분 이전에 출발해서 도착시간이 5시 10분이 좀 안됩니다 대략 한 45분 50분 달려온거 같은데 배가 응? 봤네요 어, 어. 오우 벌써? <웃음> <웃음> 히트라고 크게 외치셔야 돼요. <웃음> 표정님, 선장님 <웃음> 표정이 안 좋았어. <웃음> 고령권 그쪽을 광어다운샷 가보면 만세를 부르듯이 부드럽게 챔질을 하라 그러시는데 살짝 울고 뱉어버리는 숏바이트가 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광어 시즌은 좀 다르죠 이게 덩치들이 크다 보니까 턱하고 뭅니다이 왕선장님은 조언을 해주시길 힘껏 강하게 한번 팍 챔질을 하고 릴링을 하셔라 조금 많이 상반되죠 부드러운 챔질이 아니고 그래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뭐 저한테 입질이 온다면 선장님 추천 권장 컬러는 핑크였으니까 해가 뜨면 좀 진한 컬러 이런 걸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걸으셨다가 랜딩도 중에 좀 터졌어요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없네요 이제 일출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와이 경치는 혼자 보기 아깝습니다 5시 20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와 1년에 몇번 보기 힘든 장면이에요 정말 멋있다 자 선장님 친구분이시라고 하던데 사이즈가 어떨까요? 오힘들 소. 오호 이야 바닥, 바닥, 바닥. 우리는 바다 아니야 이야 들에 많이 풀어놓으셨네 요. 우뭐 첫소부터 칠자야칠자다 아씨 오우 축하드립니다. 이야, 진짜 5번데 아, 짝나, <웃음> 아, 짝나면 안 되는데. <웃음> 어, 오 어, 걸렸어. <웃음> 에이씨, 아, 광호 구경하다가 털렸어. 야, 덩어리 한수 봤으니까. 공부하해야죠 됐네 자.. 그렇게 됐지 않았어 일단 핑크로 입지를 받아봐야죠 자 단차 50자해 뜨자마자 바로 구름끼네요오저 앞에도 기타 하셨다 크다 네 엉켰네 엉켰어 엉켰어 뒤이트 아이 터졌다. 아, 구강이 엄청 짧구나. 어우, 구형을도왔네요 전쟁이다, 전쟁. 와. 240 버클리 이게 뭐지? 모터멜런도 아니고 하나 탁 때려줄 것 같기도 한데 오와 저건 진짜 크다 저런 게 와야 되는데 그냥. 야, 뭐, 연주 때인가? 우와, 야 크다. 육자? 뿐만 아니고, 계속 주위에 있는 배들 둘러봤는데, 입질이 없습니다, 지금. 입질이 없어요, 입질이. 다른 배들다 똑같아요. 어, 사물인데, 물색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바다 끌어보니까 전부 다 뿔밭인데. 물이 뭐 뒤집혀지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물색 좋고 수온 좋은데, 어 신기하네. 여러분들, 날물인데, 뭐가 문제일까? 자, 배가 한 대, 두대 빠지죠? 와, 진짜 해무도 없고, 바람도 안 불고, 장판인데, 해가 안 떠서 그런가? 여기 소실된 로프가 조금 있는 문 없으면 챕이 조금 털리는 어우 해무도 없으니까 그냥 포인트가 눈에 쏙쏙 들어오네 아딱 깊다 이야 물이 이렇게 잘 가는데 한번 좀탁 때려봐라 우물 가는 거 보세요. 히트! 히트 있어요. 어, 크다! 그래, 저런 게 터져줘야지. 지금 거? 가 아, 히트인 줄 알았어. <웃음> 깜짝 놀랐네, 진짜. <웃음> 아니, 햇빛만 없지. 오늘 되게 좋은데 왜 이렇게 안물어버리겠어요 장판에다가 물잘가고 날물인데. 자, 웜 컬러 바꿨어요. 모터 올려야 들 자, 핑크럽일까요? 하루 종일. 물색도 좋은데. 어. 왔다! 왔어! 드디어! 그 그래. 아예 안올 리가 있나. 이 넓은 바다에. 멋자. 저런 거한마리라도 건져와야지. 예, 워터멜론이. 아, 맞, 맞았던 것 같은데. 첫 파이트인가요? 첫 파이트네. 와, 맞았네. 어우, 막 넣어 아, 포인트는 따로 있었어. 아, 씨. 어우, 광원데 크다. 오! 오! 씨! 야, 시. 오, 저런 사이즈가 있네, 여기. 야, 이렇 65면 되겠다. 67? 아, 씨. 처음에 65라고 할 거, 그냥. 컬링바이트 한번 해봐라. 아 멀리 굴뚝에서도 바람이 전혀 안 불어요. 하, 이렇게 좋은 날이 있나? 5월 20일인데 오늘 기온이 14도인가 16도인가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낚시하기는 엄청나게 좋은 날씨죠. 고기만 나온다는데... <웃음> 오우, 이 더워졌어! 나오네. 그래도 가끔 나오니까 선장님 표정이 풀리네. 아유, 포인트 좋네. 잘 찾아오셨구만. 이삭 쪽끼라도 계속 나오니까. 이러다가 뭔가 물정이 맞으면 우당탕 한번 할 텐데. 아, 힘님도 뜨고 점점 좋아지는데. 히트. 갑자기야 <웃음> <웃음> 아, 밧줄이 있구나. 빨리 주세요 이게 9시부터 11시까지 유동적인데 이제 물 죽는 시간이니까 물 죽는 시간 지나가길 바라시는 건지 예. 응? 지금 나온 거예요? 뭐야? 물이 섰어 욕심이 없었네 욕심이 없었어요 아 이거 뭐래도 건져야 되는데 이거 큰일났네 이거 화이트 여기 맞죠? 예. 처음에 아닌 줄알어아 좋아 좋아 뭘까? 푸드숙도 거리는데? 아 그럼 고기지 아 좋아 좋아 광어가 이런다고? 막다거막고 있는데. 아니드래그 너무 풀었나? 아이씨, 후두둑거려어 그러게? 이씨 무뭐 사이즈 큰 거야, 뭐야? 이 m 짜리에 설마. 아니, 내가 드래그를 선장님 말씀 믿고 네. 풀었거든. 감기어 예. 감기 감기. 조금만 줄게. <목소리> 설마? 뭐 고기는 고긴데, 그죠? <목소리> 아이거 6개월 만에, 아니지, 대거 오는 시즌에. 아, 사이즈 좋아. 좋아. 자, 심장이 쿵쾅거리죠? 자, 심장이 쿵쾅거려요. 자, 선장님 <웃음> 자, 이거 안 그랬어. 야, 이거 7차 될까? 이거? 아, 좋았어. 자, 왕선 장어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저는. 야, 고맙습니다. 야 진짜 그 아, 그냥 멍 때리고 있다 턱턱 때렸어요. 그냥. 와. <웃음> 선생님, 이게 7자 될것 같은데? 네. 하이파이브 한 번만 더 해. 아우, 진짜. <웃음> <웃음> 이거는, 와, 씨. 야우. 아, 73 됐으면 진짜 좋겠다. 아, 지, 아니, 73 되겠는데, 이거? 73 되겠지? 73? <웃음> 작년이랑 타이어 아니면 1cm 큰데 아무튼 올해 첫 대광입니다. 역시 왕선자님이야아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런 게. 네죠 어? 그렇죠. <웃음> 좋아. 네? 고맙습니다. 이야 선장님 덕분이야 진짜. 와 대박. 알 <웃음> 고맙습니다. 밸런스 시클 후기입니다 오우 발늘 좋은데? 핑크에 나왔습니다 핑크 자 드래그 소리 시원하게 계속 들었어요 와 진짜 아이, 좋아. 아 좋아 드래그 너무 푸른 줄 알았더니 사이즈가 컸어 식사 하세요 벌써? 뭐요? 10시 반인데 <웃음> 밥이 넘어가 지금 제가 <웃음> 다 어, 차려드렸어 <웃음> 선장님, 나 바깥 <밥값> 했어 <웃음> 와, 기분 째질을 진짜. 아, 나 진짜. 저도 이제 드랙 조절을 할줄 알잖아요. 네. 그리고 아예 꽉 잠근 것도 아니고, 많이 풀 것도 아니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가 넘는 거 같은데. <웃음> 풀릴만 했네. 아, 함부로 드랙도 말을 아, 못 해드리는 게, 네. 제가 안 만져봤으니까. 그렇지. 어까 광호, 대가리 딱 보인다. 손이 딱 떨리더라고. <웃음> <웃음> 아이씨 이거 놓치면 나 이거 선장님한테 한대 맞을 것 같은데 <웃음> 아 기분 째지네 진짜 이거 아, 고맙습니다 아 개인 개인 도시락이구나 아침에 저쪽에 피딩타임을 봤그때몇 바... 마리 어. 끈에 냈어 이거는데아 근데 아침에 조건 되게 좋은데왜안 나왔을까 그, 그게 더 신기하네 근데 입질이 땅 때리는 큰 놈이 때리는 그런 입질이 아니었어요 그랬어? 예, 투둑했어요 투둑 투덕. 어느 네. 흐르고 이게 우럭인가 장된인가 그랬더니 까 입질이 뭐 처음으로 본다고 생각는데땅 때리는 입질 아니에요 투둑 그래서 투둑 그냥 아 진짜 잡았으니까 추예 네. 뜸하니까 한 숟가락 먹어야지 아까 팼으니까 밥 먹어야지 아이 <뭐라> <뭐라> 아니, 아니, 아니 <뭐라> 그 때글래 가자고 잡아놨어 예 오, 저, 딱 1cm 기록했습니다, 1cm.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목에 개인 기록 세우다. 또 랩해야지. <웃음> <웃음> 아. 공기 질도 좋습니다, 오늘. <웃음> 물도좋고 3월 진짜 좋죠. 고기만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나올 때가 됐어 아유 좋요 와우 이야 준 7자다 저거 75 대가 장67 75가 장비60 그게 위에서 세 번째 와우 제일 크겠는데? 75 75? 아 2등이네 아이 76 되겠다 아 1등을 못하네 오 뭐야 와 와우 이 나온다니까 저렇게 어? 오저매 메다 아니야? 와우 어. 이야 오우와 고기요 고기 꺾이려고 하네 꺾이려고 이야우 <웃음> <웃음> 어. 아아 타이라바데가 좀 비긴 많이 해줘. 근데 저거는 선경이 좀 굵어 보이는데? 와, 진짜 태클박스 하나 나와야 되는데. 에, 그러네요. 7자 오바는 되겠네, 그래도. 어우, 7자 넘겠는데. 이또1등이요 히트! 뭐 나오면 다 덩어리야 와. 선장님 앞에도 잡게 해줘 앞에도 히트! 와 저기도 크네 아 새벽이 안 터지고 오후에 터지네요 오 7차 되겠네 제발 선장님! 제발 제발! 어? 7짜다7짜7짜 다덩어리야 다덩어리 다덩어리야 진짜 와 오늘 7짜 쏟아지는구나 자 이제 앞쪽에서만 쏟아지면 됩니다 아, 크다 오우, 그, 그 옆에 또 나왔어. 참, 네, <웃음> 지금 앞에 선수끼리 끝선끼리 딱 흐르는 것 같은데 나올 거예요. 우리도 와, 다동어리만 나왔어. 우리한테도 올 겁니다. 와, 또 나왔어. 저게 신기하네. 이트 거봐 온다고 했잖아 어? 아니에요? 맞는데? 자 이제 나오겠죠 그렇지 저건 큰 거다 더블 히트! 더 봐! 자, 이제 사장님도 오실 거예요. 아, 좋아, 좋아. 이야 괜찮아, 괜찮아. 핑크네. 포인트가 딱그 자리가 아니고,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게. 있었는데 주둥이를 안 열었었던 거예요 <웃음> 핑크 아니에요 핑크? 아뇨 아니, 케이블 네. 타이아 케이블 타이 빠졌어 빠졌어 아니 그거 광어 아니야 우럭 응. 같았어 우럭 쇼파이트가 났는데도 아니 쇽파이트는 후두둑하고 말하는데도 응. 빨간 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 분위기는 괜찮아요. 조금씩 바람이, 바람이 조금 생기는데, 저는 오늘 이걸로 만족하는데, 다들, 다들 손맛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왔어! 진짜다! 오오오! 살살살살. 뭐 어, 이거 팔자인가? 자, 저쪽으로 갑니다, 저쪽으로. 아, 좋아, 됐어, 됐어. <웃음> 오, 이야,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1등 아니야? 1등? 와, 어, 씨. 어, 이거 뭐, 택배 박스 같은데? 아, 한칼 하셨네요, 진짜. <웃음> 와 크다 진짜 아 이번에 근데 후킹도 되게 멋있게 됐어 <웃음> 7,675? 7,6? 7,6 되겠다 와우 진짜 크다 자 단차를 조금만 높여봐야 되겠습니다 많이 날려가지고 <웃음> 저기 난리났어 <웃음> 한마리 나왔는데 난리났어 1시 <웃음> 반인데 만조전 2시간이니까 끝들물입니다 위속이 조금 죽었어요 날리는게 조금 덜 날립니다 와 미치겠네 진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르겠어 뭔지 아니야 광어는 아니야 아 광어 아니야 광어 아니야 웜, 저 몸이 깨끗해요 전장님 왔어 드디어 아, 우리, 우리 요새 선수의 3인만한 마리씩 다 하셨어. 뭐야, 코? 크다. 어, 크다, 크다. 살살. 오, 이야,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그,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아, 왜 하필 지금 너 우리? 크다, 코. 1등이다, 이거. 어머, 어머, 아씨, 아, 너무 아쉽다. 이쪽에서 하셨으면 건지셨을 텐데 이게 물이 저쪽으로 아니, 가가지고. 해필도 너울이 또 계속 시. 맞아. 중심. 그런 것도 있어들고타이밍 어쩜... 저기 무역선인가 뭐그거 지나갔어요. 그 너울이. 예. 네. <웃음> 또올 겁니다. 학교 근데 같이 일어나 봐요. 너, 우리 좀 싫었어요. 아, 저 중순에 볼줄 알고 갔거 히트, 이거 큰거 많다. 사장님, 빨리 빨리 선수에서만 나오게. 선수에서만 어, <웃음> 오 아. 아, 쉽네요 너무 아쉽다 <목소리> <목소리> 큰배떠가지 <목소리> <목소리> 박스 들려 나오 테클박스인데 테클박스다 8 0만원 테클박스 나왔어 와아저 정도는 돼야지 테클박스구나. 벌써 2시 반이네요 이제 거의 막판 스포츠시간이네 저는 오늘 면광에 개인기록 조금이나마 갱신한걸로 만족합니다 많이 나왔네요 그렇게 힘들더니 오후에다 나왔어. 와, 씨, 대부분이 칠자입니다. 대부분. 자, 막판에 저렇게 피뺄때한 마리 나오더라고요. 막판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오, 오, 씨, 저, 씨, 오, 이구 난리나네. 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자가 작아 보이네. 와.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왔을 때 떨어진 거 얘기해 주시는데 이 새끼들 안 믿을 거란 말이야. 이 <웃음> <두> 새끼들 <맞췄다랄더라고>. <웃음> 그... <웃음> 안 믿을 거란 말이야. 이 새끼들 안믿라고 막판이다. 버저비터. <웃음> 버저비터. <웃음> 나온다니까요. 지금 <웃음> 이거 <웃음> 세 번째고 앞으로 이야기 한세 개도 있는데. <웃음> 친구들하고 잘 타거든요. 자버저비트 한번 노려볼까요? 어? 아, 마지막 핑크로 하나 자 마지막 클리입니다 오전에는 좀 그랬는데 오후에 선수 자리가 성적이 갑자기 확 좋아졌어요 뒤에 계신 사장님 과시 상황이 있었지만 선수도 후미도 뭐 중간도 골고루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오우씨 버저비터다 아 그래도 예예예 획득하실만해요 예, 예. 예예예 오짜 정도 되겠네 사장님 오짜? 6자오 뭐야 6자 넘잖아 65 되겠네 70인가? 7자? 가다 가다 가다 69 70 오, 씨. 아직 있네? 아 진짜 엄나이 나왔네요 오늘 7자 이상 뭐 그리고 날씨도 오전에는 구름이 좀 꼈었는데 9시 좀 안돼가지고 하늘이 개기 시작하면서 바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 막판에 이제 좀정오보다는 조금 바람이 터졌습니다 신조선 뽑으시고 손님도 많으시고 고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물때 그러니까 한 6월 초순? 그 정도 때쯤에는 고기만 있다면 좀 많이 물것 같습니다 아저 앞에 또 건지시네 큰애 또 릴링이 잘 안되죠 크다 아 진짜 어? 뭐 뭔가 빠졌는데? 손잡이 빠진건가? 자 우리한테도 버저비터가 나오긴 나왔죠 저 후미 자현 후미 쪽에서 실자 될까 말까 한거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 제가 잡은 손맛도 있었고 어 많이들 잡으시는 거 구경하냐고. 히트! 버어요비터야 아이 나 지금 마무리 멘트 하고 있었는데. 아이 선장님 나 이거 잘 건지면 진짜 선장님하고 결혼해야 될까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우, 짜식, 힘쓰는데. 그래. 자, 미안하지만, 릴링은 내가 초보가 아닌데. 광호는 초보지만, 릴링은 내가 초보가 아닌데. 그래, 힘써라, 힘써. 힘써라, 힘써. 백어 시즌에 이 손맛, 진짜. 자, 꾹꾹꾹꾹. 그래. 오직 1년에 이 시기에만 볼수 있는 손맛. 자, 1년 중에 전국항의 왕선장님이 제일 멋있어 보이는 이 시기. 와, 파라포, 와. 자놓치는것 보단 드랙을 조금 풀어놓는게 낫습니다 자 오, 자, 심장이 쿵쾅 대죠 버저비터니까 조심조심 아 그래 막판에 힘쓰네요 자 보일겁니다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심장님, 이거, 본성치 않아. 네. 응. 뭐, 신기해, 이거. 내, 내가, 내가 못 겪어본 거야. 자, 심장 많이 쿵쾅게 됩니다. 아, 그래. 이거야, 바로. 아, 진짜. 선생님, 한번더봐봐야지 이거거든. 아, 진짜. 고맙습니다. 이야, 두번 했어. 어, 오늘, 오늘 기록경신두 두말... 어? 이거? 73 넘을까, 선장님 조금 그지? 아, 왕선장고 짱이야. 이야 씨. 이야짱잘라짱이요 짱이야. 짱이야. 짱이야. 되니까. 제발 야발 오늘 기록 두번세야다 진짜. 큰이야 짱이야. 짱이야. 짱이야. 짱 에이씨, <웃음> 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실짜 조금 빠집니다. 68 정도 되겠네요. 어 근데 손이 왜 이렇게 힘을 썼지? 응. 아, 저쪽에서 끌고 와야 되니까. 자, 오늘 큰놈두 마리 손맛 봅니다. 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으아. <웃음> <웃음> 너무 좋아. 아따 참. 아따 많이 나왔다, 진짜. 탈출광어도 있고. 아우 고맙습니다. 대박. 야 장원, 대단하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고했어요. 예, 예. 선생님, 활짝 웃으시네. <웃음>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이구, 네. 죄송합니다. 네. 와, 이거, 실자 오바, 준치 실자. 종아리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무겁네요, 아이스박스가.